제가 이게 맵 데이터는 복구가 됐는데 네. 플레이어 데이터가 복구가 안 돼가지고 어 서버에 들어오시면 아마 또 다른 제가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어 이거 저긴가? 에픽게임즈 연결하면 해결되려나? 잠깐만 다녀올게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시 N 이 월드로 한번 들어가 보는 세티스 팩토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시 N 이가 세티스 팩토리를 제가 해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시 N 이 자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게스트 원숭이 아니고요 시승이 아니 시.. 시엔입니다 시승이라니요 아니요 <웃음> 아니요 시엔입니다 유인원 아니고요 혹성탈출 아니고요 시스트랄로피테쿠스 아니고요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시승탈출 아니고요 웃기시 웃기시 아니고요 시인원 아니고요 시저 아니고요 모르겠네. 그만! 됐다 이거 프렌즈올리로 열었는데 초대 갔나요안왔는데요왜못 들어가냐 조인게임 눌러볼까? 팀토대말고 초대 인게임에서 초대를 보내고 있는데 안 가나요 혹시? 어? 이거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들어오시오 우와 뭐야 이거 첫 화면부터 반갑습니다 여기가 김춘식 팩토리 마크 원. 어 저기, 저기 가볍게... 저, 뭐 떨어져요 뭐 떨어져요 아 이거는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아직 안 끝나서 그거라서 아, 별 상관없고요 일단 이쪽으로 따라오실까요? 여기 올라오시면 언덕에 탑긴거 있잖아요 그거 올라오세요 언덕에 탑긴 거.. 아 여기를? 보이십니까? 야! 일단 뭐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두 개는 철 광맥이고요. 쪽기 멀리에 더 멀리서 오는 긴 라인 보여요? 언덕 위에 제가 보고 있는 방향? 오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게 구리 라인. 저 뒤에서 구리를 뽑아서 가져오는 거. 밑에 있는 게 석회이고요. 이제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저쪽으로 와 보시면 이제 아! 여기. <웃음> 님이 기절합니다 진짜 어? 어? 여기서 철을 캐요 어, 어, 그래서 어, 어, 어, 이쪽에서 어. 바로 가공을 합니다 어, 가공을 해서 올올 올라갑니다 따라오시죠 이어폰 이렇게 올라온 철은 가능성. 저기 뒤쪽으로 와서 철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걸다 만듭니다 철판, 나사, 철봉 이렇게 만들어요 시... 와... 미다 아 요렇게 해서 올라와서 모든 부품을 다 만든 다음에 여기 다시 내려가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2층의 핵심 이. 조립기 기존의 제작기는 인풋도 한개 아웃풋도 한 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이, 이. 그래서 재료가 두개 들어가는 것들을 못 만들었어 야... 이거, 이거, 조립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품종 소량 생산이구만 기래 이 조립기는 이제 보강된 철판을 만들어서 다시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아아 요렇게 아, 해서 오오 오. 이쪽으로. 그로 내려와 보시겠어요? 내려오면 왼쪽은 이제 철로 만드는 것들 오른쪽은 그 외의 것들로 만드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요 라인을 한번 보고 싶구만 와우 아니 완벽한 이 90도 라인 섹시해 저 어? 이거 영상 1 9분 걸릴 것 같은데요? 왜요? 너무 야해 그리고 케빈님 이 정도 컨베이어 케빈님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무려 티어2 보유자 이리 와보시겠어요? 여기 잘 보십쇼 케빈님 예 아, 베이어트 마크2 마크 2. 어떡하지 이거? 오프라인 플레이어 누구죠? 이게 제 건데요 이제 에픽게임즈 로그인을 안한 채로 이 맵에 들어오니까 다른 플레이어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나 질투할 뻔했어 케빈님 이거 다네 거야 <웃음> 근데 아직 보여드릴 게더 남았습니다 여기는 연구 테이블이에요 여기는 이제 주로 자원을 넣어서 다음 걸 해금시키는 연구 왼쪽에 어. 보시면 파워 슬러그란 게 있죠. 이이. 파워 슬러그의 메뉴에 체크된 것을 보시면 동력 조각이란 걸 보상으로 받았어요. 그러네 그러네. 저게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보시겠어요? 네. 이 조립기 E 눌러서 켜보십시오. 아래쪽에 어, 동력 조각 보이죠. 이이.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저걸 이용해서. 오버클럭이 되면은 뭐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지나? 네, 속도가 빨라져요. 아 이게 생산 속도가 지금 150% 속도예요. 하하. 이거 이거. 하지만 여기서 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 동력은 어디서? 아, 이리 와 보십시오. 우리 공장에서 가장 무식한 보이세요? 와우. 모든 발전기를 다 연결해서 그대로 뽑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야해.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를 저 위에 있는 장치에 넣으면 은 일정 개수를 넣을 때마다 티켓을 뽑아주거든요 아하. 그 티켓으로 상점에서 뭔가를 살수 있는데 당장은 안 사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큰일 난데 이건 노딱이 아니라 빨딱을 먹겠는데? <끝>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아직 초등학생 단계입니다 아니 미친.. 잠깐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가까이 가보고 싶어요 요거. 그거 가까이 가면 이 키로 열어서 먹을 수 있어요 어우 뭔가 굉장히 큰 구조물이었는데 한꺼번에 사라졌는데? 지금 날 미치게 하는 요소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 이렇게 싹 올라가 보면은 이 어떤 배치 이 직각! 이 컨베이어 벨트의 각선미! 내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웃음>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비워놨어 일부러! 이런 요망한 사람! 진짜 개병태 같아 어떡하지? 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처음 만들 때침 질질 흘렸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선물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전기톱 와우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연료는 고체 바이오 연료예요 이것도 챙기시고요 전기톱을 돌리려면 고체 바이오 연료를 소모해서 쓰거든요 근데 전기톱을 어디다 쓰냐 기존에 못 캐던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러저큰 나무 한번 갈아볼까? 오. 이런 미친! 그렇게 하면 이제 나무랑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바이오매스로 만들어서 고체 바이오매스 연료로 만드는 거죠 어. 내가 체인소매니아 아니 그러면 지금 나 빨리 일 시켜줘 일케님 이제 아까 우리 저기 있잖아요 이파리나 나무나 이런 거캔거 거. 아, 아, 아, 아. 그거를 바이오매스로 만들어서 저기 넣어야 되는데 만드는 공장을 안 만들어놨어요 이거 오늘 하면 됩니다 하! 오늘 하면 된다고 하면 어, 돼요 좋아, 좋아, 케빈 어리니 근데 저장 컨테이너가 여러 개일 필요가 있나 꼭? 재료는 한 군데에 넣고 거기서 컨테이너 벨트가 한 세네 개로 쪼갈라져가지고 각각의 기계에서 동시 생산해서 다시 들어오는 구조로 못 만드나? 거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문제 있어 왜? 아직 컨테이너 안에서 원하는 재료를 못 꺼내요. 아 그러니까 재료를 꺼내도 분류가 안돼 아직. 그러면 라인을 그냥 별개로 빼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 일단 빼놓던지 아니면 그 부분만 수동으로 하든지 이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 게임이 여러분 하다가 다 부순다 그러더라고 야 컨베이어 벨트같은 것도 다시 할때 되면 다부순대요 보강된 철판이 왜 이렇게 적지? 보강된 철판은 원래 적을 수 밖에 없어요 그 공정이 너무 복잡해 아 그래? 15개 뺄게 없네 처음에, 철을 철봉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나사로 바꾼 다음에 철판이랑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수도 적은 편은 아니라 가지고 지금 당장에 조금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1층 컨테이너에서 나사랑 철판을 들고 올라가서 조립기에 넣으면 돼요 지금 오버클럭 시켜놔서 아마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아 어... 이사 가고 싶은데 뭐라고요? 이사 가고 싶어요 아니 이사를 지금? 지금 발전기 구역이 너무 비효율적이야 저기를 좀 어떻게 하고 싶어? 발전기를 옮길까? 그러자 발전기를 옮기자 괜찮네 그건 맞아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 바이오매스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안 맞다 이말이오 그러면 발전기를 옮기려 위치를 발전기를 그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쪽으로 어떻게 옮겨줄 수 있어? 그거 하려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 바이오매스 이쪽에서 생산하자마자 그냥 발전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어...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조금 더 있는데 발전기에 들어가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안 될까 설마? 내가 생각하는 세티스팩토리는 말이에요?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죠 회사 관계자이신가요? <웃음> 아 그거 안 돼? 아니 그러면은 바이오메스는 손으로 퍼다 날라야 된다고? 대비님 올라와 보시겠습니까? 여기다가 야. 김춘식의 전력타운을 만들 겁니다 아니 근데 봐봐 저기 아래쪽 좀 봐줘 그럼 저기 보면 내가 지금 저쪽 방향으로 만들었잖아 저거를 어떻게 요위 층으로 올려갖고 어떻게 뭐 끌고 올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죠 내 계획은 이거였어 바이오맨스 생산한 거를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로 올라오게 해서 여기에 저장고에 넣는다던가 뭐 그런 라인을 내가 꿈꾸고 있었거든? 아! 그러면 이 위로 올려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지 그니까 러그 Q키 눌러서 물류해보시면 컨베이어 병합기가 있고 분배기가 있어요 음... 병합분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 가운데죠 여러분 여기서 세계에서 나와서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올려버리는거예요저 위로 아딱 해서 딱 이어주고 컨베이어 리프트 마크2 어? 방향이 잘못됐나? 아 이렇게 <웃음> 아 이거 맞나? 이쪽에서 이렇게 굴러 가지고 쫄로 가. 감... 와우! 미쳤네요. 이야, 여기 완전 발전 단지네. 그럼 요것도 어떻게 이어줘 볼수 있어? 지금 내가 만든 거 어때? 공장장님, 검토 들어가실게요. 음. 지금 이 제작기가 바이오매스를 만드는 제작기인 거죠? 예, 네, 만들고 여기서 모여서 위쪽으로 올리는 것까지. 싹. 그러면 올려서 위에서 바이오매스를 고체 바이오 연료로 만들면 되겠다. 어 그래도 되고 그니까 러 여기서 이제 내가 재료를 넣어 볼라 하니까 약간 한번 해봐라 음 오케이 오케이 전력 연결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 나무 키울게 요상한 만족감을 주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상해 아야야야 여러분들이 만족감 안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약간 변태입니다 이파리랑 나무만 넣으면 돼? 지금 오른쪽이 이파리 가운데가 나무 왼쪽이 균사거든요 내가 만든 거 작동 중입니까? 네. 올라간다. 아직 위로 올라오진 않아요. 여기 컨베이어를 아, 안 이어놔서 저기 이어야지. 이제 아마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와우. 이것보다 뭔가 한 차원 높은 어떤 기술 같은 건 언제 나와? 이것보다 한 차원 높은 기술 같은 거요? 그건 어.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웃음> 이제 이제 무지성 오버클럭하다 터지면 캐빈 님한테 이거 발전기늘리라 그래야겠다. <웃음> 여기서 이제 벌써 39개. 와우. 너무 적은데? 저거? 200개씩 써야 돼요. 뭐저 고체 바이오 연료를? 네. 발전기 하나당 200개씩 넣어 줘야 안정적이에요. 아, 진짜? 아, 발전기가 12개 돌아가니까 확실히 짱짱하긴 하다. CN과 12 발전기. 이제 발전기 하나마다 이름을 지어 줘. 다윗, 베드로. 일단 여기 와 보시면 두 개만 따로 있거든요. 이 허브에 달린 발전기 두 개. 왼쪽에 아담, 오른쪽에 이브고요. <웃음> 여기 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두개더 붙이면은 그제서야 이제 12사도가 가능해집니다 관심있는 이성분이 생겼을 때 어. 여기를 데려와야겠다 저 망루에서 어. 딱 내려다보이면서 <웃음> 어때 여기 예뻐? 아 이거 안되겠다 캐미님 시뮬레이션 하자 올라가요 아 그냥 저가딱 보여줬을 때 내가 진짜 실제 여성분의 반응을 딱 재현해 줄게 자기야 얼른 와 뭐야 눈 너무... 가리고 잘 따라와야 돼? 눈 너무 뜨고 있었지만 오케이 아기야, 이제 여기를 봐. 어머! 여기 보이는 거 전부 다네 거야. 아들 이름은 뭘로 하면 돼? 아담.